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류입니다 오늘 지금 미국 쪽에 지금 열화상 관련해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저희 회사 직원분들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온도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약간 만 얼굴 좀 조금만 좀 움직여 봐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러 명일 때도 이제 온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그 시스템 이제 ui 설정입니다 어, 방사율이나 뭐 옵셋 어,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표시할 온도를 화면에 몇 도에서 몇 도까지 표시를 할 건가 35도에서 41도 그래서 사, 그 이것보다 낮거나 41도 보다 높은 뭐 커피라든가 뭐 뜨거운 물체는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체용 온도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박스 채소 크기는 여기에 보면 네모 얼굴 쪽에 박스 이렇게 보이는 요채소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벤트는 38도에서 41도 정도 되는 이벤트를 지금 설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확인 눌러서 제가 이벤트를 어, 저도 잠깐 나와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지금 제일 앞에 있고요 제가 지금 한 36도. 여기가 이제 제 그거고요. 이벤트를 제가 뜨거운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High temperature detected. 자. 이런 형식으로. 예. 다시 한번 더내 볼게요. 이벤트. 너무 뜨거우면 예. High temperature detected. 자,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이벤트가 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아 이제 저한 분씩 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좀 테스트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저쪽에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이렇게좀 한번 원을 그리면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자 지나가세요 그냥 예자 여기 보면 이게 그 온도 체크가 30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 지나가시는 분들도 온도가 어, 체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 뭐두 사람도 한꺼번에 한번 지나가 보실래요? 어떻게 되나? 같이. 두 명도 같이 한번 지나가 보세요. 뭐. 예. 자, 저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지나가도 예, 다 온도가 체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자,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어, 일이나 추가 질문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